똑똑하구나. 손! 쇼오다음 손! 손! 보게쇼쇼 손! 손! 손! 뒤로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있어 주면 뒤로, 뒤로 이제서서서서불물러 맞아 이거 말고 다른 거없나요 다른 거? 아! 엉망이네 어? <웃음> 귀여워 어. 어? 아이고, 잘했어 <웃음> 아이고! <웃음> 맞았어 <웃음> <우리의 물거리. 웃음> 멋있다, 멋있죠? 어오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그, 그런 거랑 혹시 테니스 공 같은 거 집에 오시나요? 다음에 나올 때는 그거 갖고 <웃음> 나올게요 몇 살이에요? <웃음> 일곱 살어 나보다 아 여섯 살 여섯 살 나보다 알았지? 이름은 뭐. 하이예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 하이! 하이! 하이! 하 하이! 하 하이! 하 하이! 하 하이! 나! 하이! Oh. 나 no. <lara> 엎드리세요. 응. 이렇게. 괜찮아? 안 나. 아니, 보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요 나. 나. 저요 저요 <웃음> <옳지>. <소>. <웃음> 아 이제 잠깐 숨좀 돌릴까? 한 번만? 조금 쉴까? 조금 쉬어야 돼. 어 조금 쉬어야 돼. 경기 나간 적 있어. 근데 꼴찌 했어. <웃음> <웃음> 그래도 나간 건 좋은 거야. 맞아. 꼭뭐 1등 한게 좋은 건 아니잖아. 꼭. 그치? 아니 나갔다. 그거 장애물 달리기 대회 있잖아. <웃음> 다세요 안경 다 딸기 맛있어요? 얼마예요 비싸요 진짜요? 비싸면 안되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드셔보세요 너도 개이 먹게 음어 <웃음> 음. 좋죠? <웃음> 맛있어요 나나 아, 얘 안경 낀줄 알았어 <웃음> 딸기 먹을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가이다 멍멍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아이 예, r m Arm Arm Arm a r